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혼자입니다 최근 태풍 쏠리기 한국을 방탄하는데 제가 원래 책 계획이 있었거든요 근데 태풍 때문에 그 채짐은 잠시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자 대신 제가 방 청소를 좀 하게 되었는데요 방 청소를 하다가 좀신기한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궁금하신 여러분도 한번 시청해 보시죠 청소를 하는데 뭔가 나직은 사역통을 발견했어요 저기 저기 저거 보이시죠 여기 사실 이 사육통을 처음 봤을 때 이게 뭔가 싶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무려 한 4개월? 4개월 더 됐나? 대략 그쯤인 것 같아요. 넓적사슴벌레를 제가 넣어놨는데요. 어, 너무 구석에 있어서 그간 전혀 몰랐어요. 제가 여기 이런 사육통이 몇개더 여기 쌓여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해체 해보기 위해서 제가 일단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무려 4개월. 4개월 동안이나 기억에 잊혀져 있던 그런 사육통입니다. 과연! 이사약통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함께 살펴보러 가시죠 자 일단 바로 오픈해 보겠습니다 오오 오, 역시 이게 4개월 동안 이렇게 좀 숨겨져 있어서 제가 많이 신경을 못써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무들도 제가 일부러 이렇게 딱 넘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산란목도 저기 두 개를 놔뒀는데 산란목은 대부분 건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겉에 보니까 좀 많이 안 건드린 것 같네요 어?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유충이 좀 갈가먹은 흔적 있죠? 이런 흔적을 또 따라가다 보면 나올 수 있는데, 이거 겉에서만 살짝 갈가먹은 것 같아요. 어, 이건 유충이 있다는 뜻이니까, 제가 계속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혹시나 해서, 이제 성충이 혹시나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성충은 나오면 바로 따로 빼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또 갑자기 폭염이 또 닥쳤고, 그래가지고 성충은 아마 없을 듯 하네요. 자, 여기 산란목이 보이는데요. 살모 봉은 진짜 안건드렸어요 요런데 조금씩 건드렸네요 지금 일단은 산남봉은 이따가 좀 해체해보고 투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건더기들은 다 빼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시큰도 나와있는데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이거 이렇게 시큰들도 이렇게 나와있네요. 자 그럼 6층이 있는 걸로 알고 이제 계속 이 톡밥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계속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여러분 여기 한마리가 나왔습니다 오 지금 아직 3령 까지는 아니고 1령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것 같네요 오자 여기 보시면 넙적사슴벌레 1령 유충입니다 자 이건 이제 이쪽에다 놓도록 하고 계속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 여러분, 여기 한 마리 더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넓적 사슴말이 이것도 일형이죠, 일형? 대부분 일형일 것 같네요. 자, 이제, 여기다 놓고. 여러분, 이제 여기서 유충은 이제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톱밥이좀 뭉쳐있는 부분에서 많이 발견이 됐던 것 같아요. 어, 아무래도 이제 또 동쪽 포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개체수가 많이 남은 것같진 않네요. 자, 이제 바로 산란목, 조그만 나뭇가지들을 이제 해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나뭇가지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산란목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거는 거의 안 건드려 가지고 여기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보류하고요. 자이 산람목하고 그리고 여기 조그만 나무쪼가리들을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거 이런거부터 nope. 역시 나무쪼가리는 하도 조그매해서 많이는 안나올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나왔자 뭐 한두 마리 그정도 나올것 같습니다 nope. 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자 시큰이 보이시죠? 여기 들어간거예요 지금 유충이 자 한번 쪼개볼게요 제가 오! 자 여기! 여기 지금 유충이 있죠? 이게채도 지금 일형 일형이 된지 얼마 안된 게체입니다 우와..엄청 귀엽네요 자이것도 이제 놓고요 여기다가 오오 뭐야 와이 <웃음> 두마리가 더 있었네요 오이게체도다 일형입니다 일형 자 여기 두 마리 더있고요오 여기 세마리가나왔네요 조금 조그만 곳이요 보시면 이렇게 한이 정도로 엄청 조그만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 세마리가 들어있었다는게 좀 신기하네요 여기. 이제 좀 기대되는 가 그런 산람모을기 해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것도 산란 양이 별로 안될것 같은데요 확인을 일단 해볼게요 제가 자오 벌써부터 여기 구멍 구멍이 나있네요 지금 유충, 유충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내 시큰이 지금 있고요. 시큰, 자 여기 보이시나요? 이제 좀 시큰이 나 있고, 오. 음... 그럼 여기 지금 한 마리가 나왔죠. 여기... 저기 이렇게 한 마리가 또 나왔습니다. 확실히 산란목이 좀 무뎌져서 그런지 손으로도 충분히 해치가 돼요. 이럴 때는 이렇게 좀 나무 조각으로 이렇게 살살 긁어주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오, 어, 여기도 이제 여기 꽃무늬가 좀 보이시나요? 여기? 저기 지금 꽃무늬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바로 이제 꺼내보도록 할게요. 제가. 확실히 드라이버가 없어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아, 일단 일단 이따가 좀 하면서 해치를 하고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4개월 동안 묵혀두었던 넉적사슴벌레 산란장을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너무 묵혀두어서 진짜 얘네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잘 보이는 곳에서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유충들이 성장해서 번데기가 되고 성충이 될때제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